그냥저량만 하면 사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금이 뭐 2%에서 뭐 높으면 2.5% 이 정도였는데 뭘 사도 그거보다는 수익률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 잘한 건지 잊고 있다가도 못좀못 못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처음 결혼을 할때 집에서 뭐 대 없이 계셔서 서울의 아파트를 어쨌든 구매를 하고 시작한 친구들도 있긴 한데 조금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뭐좀 쳐졌던 생각이 있을 수도 있 부모님 조금 더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10대 때는 남부럽지 않게 많이 놀며 공부도 하고 많은 경험을 했죠. 20대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일만 하며 가족의 그늘 아래서 월에 10만원만 지출하고는 돈만 모았습니다. 그리고 33살에 평생 지방소도시에 살던 저는 5년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해 인천이라는 곳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고 전세이며 대출이 절반입니다. 현재 38살 결혼 5년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먹먹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난 덕분인지 어릴 때부터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관심이 책을 통해 성장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은 반성하며 더 나아갈 나를 위해 과거에 내가 저지른 투기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평생 살기에는 너무 힘이 들것 같다는 생각과 가족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있다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사아갈수 있으니까 편하게 자유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돈이 되는 거라면 불나방이 되어 달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모두 주식을 하던 그 시절 심지어 엄마 아빠까지도 주식을 하던 때 평소에는 주식에 관심도 없었지만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접근성이 좋은 주식에 대해 유튜브 시청 독서를 하며 알아가기 시작했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몇푼 벌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우량주와 부가가치가 클 종목을 골라서 매수했고 당시 운이 좋게도 주식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었던 자 매수 후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경험했습니다. 1년, 2년을 넣어야 받을 수 있었던 예적금 이자를 며칠 만에 벌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점점 투자금을 늘려나갔습니다. 그 뒤로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진 않지만 점점 파격적인 수익률이 저를 자만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겁없이 수천만 원씩 한 번에 매수하는 나쁜 행동을 하게 되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부동산을 하기엔 시드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고 주식만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라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저점을 잡을 수 있는지 타이밍 잡기에 연연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점심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주제는 주식이었습니다. 뭐를 샀니 안 샀니 얼마에 걸었니 공모수가 어쨌니 등등 회사 밖에서도 대중교통을 타면 다섯 명중네명은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심심찮게볼수 있었습니다. 따상인이 공모준이 용어조차도 전혀 몰랐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문 용어를 쓰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저는 점점 잃어가고 있었죠. 이러다 나만 도트되는 것이 아닌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실력은 없고 탐욕만 있는 투기꾼이 되어버린 저 자신은 매일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 도움을 요청했죠. 근거 없는 믿음으로 이어진 장기 투자에 결국 60% 손실로 최근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주식 손실금은 6,300만원이더군요. 2021년 7월부터 하락장이었고 돌이켜보니 금리 인상은 예정돼 있었다는 걸지레짐작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친구 말만 믿고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친구가 추천해준 종목을 천만원 정도 샀었는데 얼마 후상한가에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해줘서 당연히 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좋아하냐고 물어볼 때 나의 대답은 대부분 돈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던 과거엔 이어지는 질문에서 상대방은 왜냐고 재차 물었고 그 질문에 그냥이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채널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보고 투자들을 살펴보다 보니 저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뜬구름 잡는 생각들이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고 뭔가 안정감으로 다가오니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와 병명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그곳에서 어떤 걸 배울까를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신중하지 못했던 판단, 투자에 그리고 주식에 무지했던 너 이 부족함을 채워보려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더 늦지 않은 나이에 길을 발견한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채워보려 합니다 이젠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을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상에 나의 한 걸음 남겨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의 성과는 바로 나오지 않고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과가 나오기 전에 포기한다고 하죠 저는 꼭 포기하지 않고 주변에 부지런히 사는 친구들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제가 주식을 하면서 알게 된열 가지만 공유하겠습니다. 하나, 단타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된다. 둘, 남의 말 듣고 투자하면 안 된다. 셋, 극등일때 들어가는 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이다. 넷, 단순하게 호재만 찾아보고 매수하기보단 매수 전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부터 시작해서 매매 동향 및 회사의 미래가치를 따져본다. 그리고 적금처럼 조금씩 매수하여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 생각한다. 5. 현금 비중은 30% 정도 남겨두고 여유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6. 예금 적금에 돈을 넣어 둘바에 나스닥 EFT의 투표크나 S&P 500에 두는 것이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다 7. 선물이나 레버리지 투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8. 주식으로 부자가 된다는 건 희박하다 9. 시장은 아무도 알수 없다 절대로 우린에서는안 된다 10. 좋은 것이라도 내가 모르는 것에 섣불리 돈부터 넣지 말자